안녕하세요 마리맘목 옥상정원 입니다 오늘은 아주 바쁜 날이네요 아주 그냥 병원 이병원 저병원 투어를 하고 이과 저과 가서 하루 온종일 <웃음> 참 우리 나같은 사람 때문에 병원이분 복잡하고 <웃음> 북적북적 거리겠죠 음, 음, 음. 오늘 춘천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많은 비가 내릴지 안내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가 내려서 음, 제라들을 다 이렇게 마루에서 기둥이로 내놨답니다 예쁜 제라들 삼목 제라들도 너무 잘있고요 음, 예쁘죠 저제 눈에 예쁘더라도 여러분 눈에는 안 예쁠 수 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아하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번 음음음응 음, 나와라 나와라 이거를 5천원씩의 두개를 사봤어요. 근데 어? 의외로? 엄청 생각보다 충분히 목대있는 애들 심으면 엄청 예쁠 것같더라고요 이거를 호다용님 내서 5천원씩 먼저 두 개를 주고 샀다가 목마갈의 두 개를 이거 보세요 여기 롱분에다 심어 놨더니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목대 키우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육이 이렇게 수영기애들을 심어 보려고 그냥 아싸라게 10개를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승인 이벤트 하실 때 물건 주문하신 분들 이거 겸석을 주셨나봐요 저도 따라 왔네요 <웃음> 여기다 이제 뭘 심을까 응. 뭘 넣어줄까 어떤 거를 넣어줄까 고민이 되지만 급하게지 않게 작은 차분어울린 어, 애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이 시기에 자꾸 다육이를 건들기에는 무서워서 음 어쩌면 요 아이들 그대로 덮었다가 가을에 <웃음> 분갈이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건드렸다가 죽일까 봐요. 그리고 요 여기 디스 텅선 이재란음은 정말 겨울에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잎사귀가 손바닥만 하시겠어요. 원래 이렇게 크나 그랬더니 뒷보면서 이렇게 밖에서 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잎사귀 그 뭐야 잎사귀를 줄이면서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이 참 궁금해요 핑크 꽃이라고는 적혀 있었는데 너무 이 선명한 이것들 선들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꽃보다 예쁜 잎사귀 같아요 그리고 해피소우 이 아이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입장 자체가 너무 예뻐서 뭐 어떤 꽃이 피더라도 이것으로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애 같기는 한데 음, 이것도 이제 번식을 많이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요 것들을 어디에다 심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 오늘은 요 아이들은 여기까지 음, 자랑하고. 끝낼게요. 언박싱 다 꺼내보지 않아도 다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